안녕하십니까 베로니카입니다 오늘의 세 문장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와 생각해보니 come to think of it come to think of it come to think of it come to think of it 이제와 생각해보니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저희가 무슨 기대를 할때 expect나 a n t i c i p a t e 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숨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hold your breath, hold breath 하면 기대하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너무 기대하지 마.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마지막은 I'm not cut out for this. Cut out 어떤 뜻일까요? 나는 잘려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일까요? 말 그대로 조각이 p i e c e 가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죠? 그래서 그 조각에 맞게 착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I'm not cut out for doctor 그럼 나는 닥터하게 태어나지 않았어 난그 적성이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I'm not cut out for doctor I'm not cut out for nurse 지금 생각나는 얘가 닥터랑 nurse 밖에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I'm not cut out for 하면 나는 무슨 무슨 적성이 아니에요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장 이렇게 세 가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